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세상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처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 이때까지는 아무도 강의를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또 이까지 알면 좀 가할까 싶어갖고, 그지? 누구말따나 여기, 못댓, 못된, 못된,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엉터리로 막 만들어내가 싶어갖고. 그래서, 에? 지금, 이제 새로운. 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8호 카드로 푸는 이 신비한 영혼풀이법과 운명풀이법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리사주에서는 어떤 것을 풀었어요 자 수리사주는 타고난 운명으로 가서 인생을 푸는 거예요 운명으로부터 인생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로카드를 가지고는 어떤 걸 풀었어요 이 행동과 심리를 푸는 거예요 행동과 심리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가 추구하던 이 영혼의 이 상태를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가지 유행이 있는데 인간의 삶을 푸는 거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주라고 그랬어요 타고난 그때부터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심리적인 동화에 의해서 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 모습을 푸는 것을 우리는 이 심리다 그런데 이것은 도체 뭘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 특징, 습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번에 우리가 명상 브레이미션을 음? 강의를 할 때, 인간에는 보이지 않는 어식 세계가 있다고 그랬대 그죠? 여러분들 인지를 할수 없지만은, 어, 어식 속에는 이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착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명상 브레미션 명상법에서 인간의 뇌에 가지고 있는 의식체계를 푸는거예요자 두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영혼의 상태를 그러니까 인간을 푸는게 아니고 영혼을 푸는거예요 영혼을 영혼이라 하는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두뇌 속에 인간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런 오묘한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의 작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심리도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바뀌게 살아가는 삶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의식이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새 와서는 영성 지수 이런 것도 막논대데 여러분들 IQ 대신에 감성 지수 대신에 영성 지수 이런 걸내 영혼이 차지하고 있는 이 비중이 어느 것인가? 지금 내가 이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 세계를 풀어내는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 세계를 푸는 것을 우리는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로 푸는 거예요. 이건, 이건 두개다 영혼의 상태, 두뇌의 상태에서 푸는 거예요. 두뇌. 자, 숫자연산법 심리 테스트를 풀게 되는데, 자, 숫자연산법은, 이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우리 타로 온세 시스템에서는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예, 한 단계 더 높아갈 때, 특별한 교육으로 이것을 대체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 강사들 중에서, 응? 어? 강사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이것을 공개를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강사의 길을 가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교육은 하지 않는 거예요. 상담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이제, 무슨 얘기지? 여러분들이 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만일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잘못을, 에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만 하는 거야. 무슨지 알이세요 음. 너민들 가르치지 말았 같이 주지 말아야 돼. 네. 응. 응. 가르치, 가 가르치. <웃음> 가르치. <웃음> 그, 가르치, 그, 여기서 가르치지 고답안 하는 사람은 좀쫓아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뭐.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만 축실히 잘 해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타로카드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푸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타로카드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타로카드로서 이 영혼과 우리는 운명을 자기 운명을 우리는 타로카드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리사주에서도 못 풀어내고 타로카드 방법으로 수도 풀어낼 수 없는 이런 신비의 비법을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에 끝낼 수 있을라는 건 모르겠고 자제 이것을 푸는 거야 그러면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되겠죠그죠 그러면 천부경은 어떤 논리에 서 풀까 어떤 논리에 서 풀까 숫자의 법칙에서 3, 4, 5, 6, 7, 8, 9로 푼댔다. 그죠? 아, 술의 법칙에 의해서 3, 4, 5, 6, 7, 8, 9. 자, 자 그러면 우리는 3, 4, 5, 6은 우리가 안 푼댔지. 7, 8, 9로서 우리는 풀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9는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3, 4, 5, 6, 7, 8, 9의 수리법칙에 따라서 자 3이면 우리 수리법칙이 뭐죠? 에이, 그런 게 아니고 3, 4, 5, 6, 7, 8, 9의 수리법칙 천지조화론, 천지인조화론 사에는 사계운기론 오는 오행작용론 칠은 칠성요소론 7성. 8은 팔방파은론 군원 운명주이 아니지. 수리사주에서 운명죽이고 국이, 국이 변화론이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리사주는 숫자로 계산한 값이지만 숫자연산법도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타로카드로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거예요 타로카드로 그러면 타로카드의 기본 강좌를 통해서, 기본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운세를 풀었잖아. 운세와 심리를 풀어간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넘어선, 이 타로카드를, 병원의 세계를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야. 그럼 타로카드, 이게 뭐, 이거 어디 있을까? 이용.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내가 타로카드를 조금 공개했잖아요. 그제?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이내 영혼의 상태를 풀 때는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1번부터 9번 카드의 수리법칙과 그 뒤에 그린 카드로 나눠져 있었죠 자 지금부터 푸는 것은 전부 다 그린 카드만 가지고 푸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타로 카드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풀 때는 어떻게 1번부터 9번까지, 9번까지 카드는 여러분들 필요 없다는 거다. 오늘은 1번부터 9번까지 카드는 필요 없이 이 그린 카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영혼과 운명을 풀어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니에요. 말등해요. 말등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상태나 영혼의 상태나 의식의 상태나 각했나 다르겠나. 같죠. 그렇죠. 같지 그렇지. 그럼 똑같은 논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우리가 카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네 가지? 정도. 네 아, 가지 종류. 아, 그거는 사종 어, 카드. 어, 사종 카드. 몇 가지 종류. 그렇 네. 그러면 이내종 사종 카드의 사종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 가는데 1번부터 9번까지 카드 갖고 전부 다 그림 카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오늘 하는 거는 카드의 종류와 개수와 그 형태를 가지고 지금부터 풀어가는 것이고 다음 단계에 카드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그림으로써 또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다 그러면 지금은 푸는 것은 어떻게 이거 여러분들이 운명을 풀어가는 거예요 운명과 영혼의 상태를 풀어가고 그 그림으로서 그 그림 속에서 이것을 풀고 난 뒤에 그 그림 속에서 들어있는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어디도 없는 이론일 뿐이고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공부를 특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눈이 껍꺼하면안된데자 그러면 이 카드를 지금부터 푸는 풀... 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영혼과 운명은 거의 일치할 수도 있어요 영혼과 운명은 일치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태어난 이 세계에서 우리는 큰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 논리는 아주 근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영혼, 인간, 귀신 이것이 한 생의 구조라고 했다 자, 우리는 영혼의 상태에서 영혼을 풀게 되게 되면, 영혼 카드로서 풀게 되게 되면, 영혼의 상태를 푸는 것인 거. 인간의 카드를 풀게 되면, 인간 카드로 풀고, 귀신 카드 한세이고네 개의 카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린 카드는 어떻게? 해? 이, 이 다섯 개 카드가 있다. 그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신비의 세력. 자, 그러면 카드를, 여러분들이 카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1단계, 영혼을 풀기 위해서 1차 초이스. 첫 번째 초이스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할까?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부다 오픈 카드예요. 오픈 카드. 응? 지금부터 하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카드는 전부 다 오픈 카드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그림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미들을 내 영혼과 매치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놔놓고 클로즈 카드에서 뽑아갖고 일하는 거는 일시적인 그 부분이고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속에 어식적으로 담겨져 있던 그 상황에서 나는 그 카드를 초이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1차에 우리는 카드는 사종 이것도 마찬가지도 사종이다사종 카드게 되면, 일단 인간 카드, 사, 영혼 카드지. 그죠? 1번, 1번 카드는 영혼, 무조건 영혼 카드 됐잖아. 그죠? 영혼 카드, 2번은 인간 카드, 3번은 귀신 카드, 4번은 어떻게? 인형 카드라고 했다. 그러면 이 카드의 종류는 몇 종일까? 단세 종이래, 세 종. 3종. 네? 세 종만 갖고 푸는 거야. 네? 그린 카드 세 종만 갖고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인지천 세계 카드 씩만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석장 자리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석장 자리가 네개된 응, 음, 그렇죠. 석장인데 석장이 음, 음. 되는. 석장 자리 넉장이 되는. 이게 거야. 영혼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 요 영혼 속에 이세 가지 종류가 음? 있는 것 같은데. 응? 이 영혼 속에 아니, 그하고, 그, 아니, 그거 한그거 말고 어? 자 지금은 전부 다 그린 카드만 쓰는 거예요. 1 번부터 9 번까지 카드는 없다.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영혼의 천지, 인간의 천지, 귀신의 천지. 그렇지. 천지, 그렇게. 영혼의 그그 천지 석장, 인간의 음. 천지 석장, 귀신의 천지 석장, 인연의 천지 석장. 석장심만 갖고, 내게 네 갖고, 여러분들은 이사람의 영혼 상태를 풀어내는 거예요. 니가 뭐 정신 못 차리나 못차린나 이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와, 지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인간의 영혼이, 영혼이 이렇게 인연을 갖고 복잡하게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 우리는 심리라는 거지, 운세라는 지 이런 것은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주변에 깔려있는, 영혼과 깔려있는 이런 영향성은 내 행동하고는 다르다는 거다. 내 행동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어떻게 타로 카드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싹 지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에요 그 개념을 자꾸 도입을 시키지 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인간 카드에는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영혼 카드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사고에서 여러분들은 싹 지우는 거예요왜 이거는 영혼과 운명이라고 그랬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인생살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야 그런데 이 영혼의 상태를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사고가 있고 이 사람이 내 인데 이야기한 것과 이 사람의 생각 진짜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거야 그냥 흔히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저 속에 저 속에 머릿속에 우리는 그냥 갔다 오는 거야 이기심 뭐고 옛날에 구경이 했던 관심법하고 관심법 보다 더 정확하다 그 사람이 이 마음에 들어가던 게이 영혼을 영혼하고 매치하는 거예요 매치. 그러니까 영혼하고 우리는 어떻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카드 갖고 그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해석하면 되겠지 개념이 없다. 그죠? 세상에 처음 오는 일이니까 개념이 조금 없지 자 예를 얘를, 얘를 한번 들어보자 나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 무슨 일을 하려고 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자 아, 내 장사도 되겠습니까 할 때는 우리 여러분 카드 딱 돌릴 때 어떻게 니네 영혼은 어떻게 생각하고 눕여 있으니까 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잖아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 영혼적으로 엮일 수 있는 이 인연법은 딱 정해져 있다 있는 지금 카드를 다 뽑으면 자, 이 사업 하는 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사업을 하게 만들, 만들고 있다고까지 안다는 거다. 나는 지금 하고 싶다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이 타로카드 하게 되면, 내 장사 잘 되입니까? 그래, 이네 생각은 올바르고, 네 행동도 바르고, 니가 도와주겠다, 누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놓하잖아 그런데 이것을 딱 보게 되면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 것인가 안다 이 말이야 1차로 그거를 가고 2차로 갈때 그러면 영혼카드 이거로 다시 아, 2차필요가 그거는 그대로 가면 되고 그대로 가면 그대로 되고 그대로 가면 되면 그대로. 이 타로 카드를 하게 되면 황당한 사람들이 많이 와내 운명이 어떨까? 내가 이거 하면 아니 하고자 하, 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만 내기 했으면 어떨까 음. 누구말따는 명하게 오갖고 내 공부하면 될까? 어? 내는. 뭐 복이 있을까? 이항 황당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 그쵸? 타로 가더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을 탁탁 풀 때는 이것을 착착착 풀어 가지만 은 황당한 소리 하는 데는 카드 갖고 무슨 되겠노? 답이 없지. 그 사람은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뭐 사주 물으러 올때 한번 맞춰봐라 하고 도우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답하면 여러분들 답 어떻게 하겠노? 네. 집에 가. 이렇게 하게가 집에 가라카면 문 닫아야지. 집에 가는 순간에 나는 문 닫아야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음. 여기 와갖고 황당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야. 내 운명이 어때요? 아, 내 운명 카드 갖고 돌려갖고 운명을 어떻게 알겠노? 여러분들 이거 이, 타로카드 가봐. 내 운명이 어때요? 물었는데. 뭐, 무슨 카드를 돌려갖고 내 운명 찾았겠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아니라는 거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타로카드 하는 거는 그런 것을 답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저문닫아야돼 대출이다 대출 대출해야 돼그 거짓말이잖아. 그데 선생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관심법도 가르쳐 주신다 이 뜻이네요. 관심법이 안했다 <웃음> 영혼과 소통 안 하는구나. <웃음> <웃음> 영혼 관심법이 아니라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방법. 그런데 그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여건에 있어서, 이용어는 어떻게 펼치가려고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풀어낸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호도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가르치지는 말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설기만 쓰고, 교육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5분 주하고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또 3, 4, 6, 7, 8, 9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나? 3이 뭐고, 4기가 뭐고, 5가 뭐고, 7이 뭐고, 8. 이거 다 알아야 되겠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한 셋들을 공부하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때 수리사주 하면서 운명이 어떻고, 운세가 어떻고, 뭐칠순녀가 어떻고, 진로가 어떻고, 학습이 어떻고, 인생 사리를 푸는 거야. 그럼 이 단계를 지금부터 푸는 거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푸는 거야. 그정신 나간 사람하고 내가 상담해 갖고 뭐가 이기겠노? 이길 수 있겠나? 그치? 뭐 이, 이길 수 있겠나? 어, 그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야 이?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럼 읽으면 자, 우리도 점점이 맺고 읽을까? 이러면 그 점점이 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이제 풀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3,4,5,6,7,8,9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픈카드 그냥 내가 오픈카드 해갖고 진로 선택을 막... 진로할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이 요원의 풀이법에 의해서 오픈카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픈카드의 근본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이거 가르치면 한 500만 원은 받고 가르쳐줄게 이런 말 했을지도 모른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완전 공짜풀이 아이가? 우리는 지금 도통법을. 배우고 있네. 도통법을. <웃음> 도통법 하면 안 되고, 소통법. <웃음> 소통법. 영원의 소통법. <웃음> <웃음> 도통법이 아니고 영원의 소통법.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는 우리는, 이 속에는 우리가 삶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행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동은 우리가 인간이 마음에 의해서 막 움직이게 가는거예요 마음은 수시각각으로 변하잖아 자 아침밥 먹기 전에는 어떤 마음일까 아밥 먹고 싶은 마음 밖에 없어 밥을 딱 먹고 난 뒤에는 어떤 마음일까 <웃음> 그래서 이 마음이 마음이 이런 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아, 내 장사가 아까? 이렇게 내 장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에서 어떻게 바람을 딱 잡는 거야?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래 보면 어떻게? 내 마음은 어떨까? 아, 이거 하면 안 되고 다른 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영혼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다.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인연법에 의해서 옆에서 아무리 반박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망해봐야 알 때까지 망해봐야 알 때까지 고집지이고 하는 사람 있지 그렇죠? 꼭 같이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는 하는 거야 왜 하겠나? 망하려고? 망하려고? 에 그게 아니고 <웃음> 때문에. 이것을 영혼을 좌우하는 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고집 고집, 고집이 아니고, 이거는 이 요거를 어?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상담하는 데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지 사주의 개념을 사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심리는 어떻게 타로 카드는... 우리가 지금 내가 해갖고 내 마음을 변화를 내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단지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갈 수가 도 없으니까 이 소통하는 방법을 이 오픈 카드를 쓴다는 거다 그럼 오픈 카드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나 오픈 카드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나 얘가 가서 요소를 잘 부린다 이런 거 들어있어야 되겠나 <웃음> 요술장이가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푸는 이 세계가 들어있는 거야 그 영혼을 푸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어디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원인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강조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홈쇼핑은 무슨 홈쇼핑이에요? 아, 이, 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지? 이, 이 천부 육경 속에 들어있는 이용혼의 세계. 천부 육경 속에 들어있는 인간 세계를 지금 수리사조로 풀어낸 것이고, 우리 수리법칙에 의해서 심리를 푸는 것이고,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과 인간의 타고난 운명 인연법을 이 타로카드 속에 여러분들 담아놨다는 거다. 무슨지 알겠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지. 어쩌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짐나는 공부인지 수리사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지, 유건비법은 우리 답이 안고, 그거는. 유건비법은 귀신 푸는 거고. 귀신 한 푸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인간이 나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나를 유지하고 있는 이 정신 상태와 이, 이 상태를 푸는 거야. 영혼의 상태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차에, 1차 카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천지인 세 가지 카드를 4종 카드가 들어있다. 그죠? 그러면 사종카드의 의미를 우리는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말 많은, 말 많은 사람인데 한번 풀어볼게. 1, 1, 2, 3 중에서 1, 2, 3을 갖고 세 가지 번호를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풀어봐. 불러봐. 2, 1, 3. 2, 1, 3. 한개 더. 2, 1, 3, 2. 딱 요거 푸는 거야. 우리는 카드를 이거 뽑았다고 생각하고 이거 푸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숫자 심리 연산법, 숫자 연산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이론적으로. 그런데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는 심리로 가는 쪽이고, 그, 수, 어? 그 숫자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리 상태로 심리를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잘안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카드를 보고 눈으로 해가지고 오픈 카드를 푸는 거예요. 오픈 카드. 오픈 카드가 2, 3, 4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두번째 G카드 청카드 인카드 어떻게? G카드 이거다 그렇죠? 자이 용어는 내가 지금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내 용어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자세로 인연법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지다. 이것이 우리 천부육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공덕이라는 거예요. 공덕. 업적 공덕. 아니, 이 전체가 이 전체가 공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는 어떻게 영원은 업적 공덕이다. 그러면 저기에 지금 상태에서 불렀단 말이야. 일을 불렀다 이 말이야. 일을 초이스 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이 업적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나타낸 거야. 뭐 하긴 해야 돼. 그렇지? 아니 지금 이 순간만 그러니까. 부터 그 <웃음>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뭔가 해야 된다고 음. 그래서 지금 상태는 공부를 좀 하려고 눈이 반짝 뛰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태는 음, 그런 식으로. 음. 무슨 뜻인가? 내가 지금 풀을 어떻게 푸는지를 내가 풀어주는 거예요. 음. 자두 번째 천이거다이 천이 뭘까? 이거는 인간 카드의 천이다, 그죠? 생각뿐이다. 에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칼 카드는 다워라했잖아 지금 기존에 배웠던 이론은 다 버리라는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맨 땅에서. 자, 이 천은 인간의 영혼.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천의 거리를 했다. 이건 뭘까? 이것이 바로 나는 뭔가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상태를 나타낸 거야. 자, 나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 인간으로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수리사주하고 타로 카드에서 펴준 삼사 이런걸 다 버리는 거야 자 세번째 인카드다 이게 무슨 카드? 귀신 카드? 인카드로 그러면 야구 귀신 카드가 이어져 있는 인연이 뭘까? 아, 내가 이렇게, 내가 이것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인카들은 외부사람이다. 자, 천은 내 조상 영혼들이다. 조상과의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는 어떻게? 자기가 단체나 학회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저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을 딱뽑아놨으면 아, 여기 있는 사람하고 합쳐야 되는데, 합쳐갖고 뭔가 이 뜻을 이루고 싶은, 그렇게 도와주는 인연들로 일딱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아는 사람이 딱 있어요. 네.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은 어떻게 다른 데서 자꾸, 인연들이, 귀신 인연들이 쭈그리고 있다는 거다. 해방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다잉? 몇 년째 네. 알겠지? 지금 상태, 가 영어 상태가 그런 거야 자, 이거는 지다. 인연이 지다. 인연이 지다 하면 뭐 어떻게 지시는 해방을 놓지만은 이 인연은 주변의 인연, 인연이야. ,이? 그렇게 지를 뽑아으니까지이용원 상태는, 야, 나는 여기 주변에, 우리와, 내가 이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연과 관련된 인연, 인연으로부터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상태야. ,이? 내가, 내가 똑같아. 해방 동군 없는 게 있어요. 저집주마다저게 저, 저, 그, 저 산에 산기신, 물에 물기신, 영왕신 이런 사람들이 깨방 은거야 <웃음> 자꾸 해방 으려고 나는 봐라. 나는 업적을 세워 가지고 나는 명예도 없고 주변 사람도 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요놈이 나를 어떻게? 자꾸 자꾸 끌고 나가고 어떻게 저 기차도 태고 놀라고 버스도 태우고 가고 저 어떻게 저쪽에? 응? 자,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음, 그래서, 이쪽,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는 인연이 됐잖아. 그렇게 지라는 인연, 아까도 안 뵙기 때문에 지라는 인연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단체와, <웃음>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인연들로부터 인연들로부터 작용하는 영혼이 이어져 있다는 거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